그치? 네 완전 다른 느낌이야 여러분 오늘 연주가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울컥하는 연기라도 좀 해줄래? 울컥하 연기 아니 <웃음> 원래 어제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오늘 오는데도 택시에서 너무 우울한데 동건이가 밥 드십? 뭐 먹을래?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햄버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 정말 일상이다 이거 연합대와 다르지 않구나 하면서 좀 기분이 괜찮아져서 왔지 아난 근데 연주에 처음 리플 합류 소감이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연주는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정갈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음... 마음을 다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했단 말이지, 이렇게. 딱 리플에 들어왔을 때 일단 저를 저를 왜 선택하셨나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투리한 <웃음> 곳에 내가 좀 뭔가 녹여낼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되게 뭐지? 엄청난 미래를 보시는 건가? <웃음> 잘 선택하시긴 했는데 좀 새로운 느낌이 필요하신 건가?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도 그냥 어! 하면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하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원래 학생 순분이었다가 가뭔 제대로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고 호흡하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게이 리플이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저한테도 너무 큰 추억? 너무 좋은 일이라고 하기가 뭐예요? 네. 그냥 너무 좋은 거였고 잊을 네. 수 없을 거예요 연주는 정말 많은 좋은 걸 고 갔겠지? 아니, 진짜 얻은 것밖에 없어요 너무 배운 것도 많고 제가 처음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 했는데 다이러고 행복하고 진짜 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진짜 재밌었어요 음, 그것도 궁금해 이제 뭔가 마무리하는 마음을 시청자분들도 되게 아쉬워하실 건데 음, 어, 제가 리플 하면서 진짜 막 처음으로 엄청난 애정도 주시고 감사한 것 들도 진짜 많았는데 막 그만큼 그 사이사이에 작은 어려운 것도 있고 제가 왜냐면 처음으로 이렇게 막 많은 분들과 같이 촬영도 해보는 거고 소통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어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의 생각 뭐 이런 시선을 받고 느끼면서 스스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맞나? 뭔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게 틀린 건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지금 시기도 제가 학업도 같이 하고 있고 정말 이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 하나에 정말 집중해서 너무 좋은 모습들 좋은 모습만을? 뭔가 괜찮은 모습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진짜 많은 고민하고 많이 많이 생각하다가 어렵게 내린 결정이죠 불현함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고민하던 거를 이제 막한번 쉬게 되는 거니까 음.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러니까요 진짜 원래 한동안은 못태어날것 같아요 언제 가야 될것 같고 나왜안 부르지 이런고 <웃음> <웃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게 멤버분들 뿐만이 아니라 항상 같이 촬영하던 뭐 PD님들도 있고 맨날 끝나고 회식하던 것도 그럴 것 같고 뭐 회식은 끝나고도 이제 뭐 아니어도 다 같이 모이면 되긴 하지, 하지만 촬영 당장 즐겁게 하고 보니까 되게 아쉬움도 많을 것 같고 기분이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직전에 막 리플하우스를 한달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더 애틋해졌어요. 정도 진짜 많이 들었고 진짜 가족같이 된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너무 사실 슬퍼요. 속상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음. 여러분들도 진짜 그리울 것 같아요. 저 예쁘다고 막 말해주시는 분들도 그리울 것 같아요. <웃음> 모두가 그렇지만, 모든 리플 친구들이 있지만 연주도 뭔가 리플한테? 그리고 나한테도? 다들 특별하지만 좀 괴가 달라요, 이 특별하다는. 아, 그래요? 네, 정말 연주는 특별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연주가 리플에 진심이 되는 과정을 나도 다른 친구들도 리플 시청자분들다 느껴서 인것 같거든. 아, 이게 좀 약간 열리는 모습이 아, 너무 아, 그대로 아, 보여졌서 아, 처음에는 아, 막 이런 거 있다가 진짜 저는 리플 때문에 술도 조금 좋아하게 되데 술을 좋아하는데 술 자리 회식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자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저희 영등이 때문에 알았고요. 이렇게 뭔가 그룹크루 그룹? 이게 팀원들이 생겼다는 기분을 진짜 오랜만에 받았고 몇년 만에 받은 것 같아요. 원래 보통 한1 0명 정도 있으면 결국에는 잘 맞는 사람 한두세명4 명끼리 모여져서 더 밖에서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진짜 다 각기 다른 매력이니까 함께 있어야 제일 즐거워요. 누구도 빠지지 않고. 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일단 제가 학업을 학업에 진짜 지금 막바지여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도 왔고 이제 새로운 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것들을 또 준비하려면 진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하기에는 지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하던 일이 있으면 그걸 더 집중하고 또 학업도 잘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것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에. 가질 거니까 저를 뭐 함께 소통하고 볼 것들은 다시 또 생겨나겠죠 청년 분들한테 인사를 해야겠네요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과분한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 사랑한다고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글거리지만 해야겠어요 이벤트 네. <웃음> 리플에서 연주는 인사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특별한 자리 언제 한번딱한번정도 와줄 수 있지 않나? 저 사실 100번 부르면 100번 와요 <웃음> 굉장한 <웃음> 시간에 한번 굉장한 <웃음> 이벤트로 한번또 찾아뵐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고마워요 연주 아니에요 전에도 감사합니다 퇴근할까요? 우리 김영단네너와너 회식 때나안 부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 칼로를 찔러서 창자를 밖에다 걸어놓는다 했지 급렇게까지응 아, 그때 그렇게 말했죠아나중 고가지 응.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딴 다음에 내가? 리플을 효수를 그냥. 걸어버린다고? 응 우리 <웃음> <머리 웃음> 촬영장 앞에다 걸어놓으라고 <웃음> 장다 이상 다린 안데 어쨌든 그정도로 제가 위협을 한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오히려 진짜 연준아가 이제 마지막 이긴 하지만 또막 평생 안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크게 뭐... 막 엄청 멋있어. 아쉬운 이런 느낌도 어... 아닌 게 제가 뭐 해외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음. 뭐한 한 다음 주쯤에 또술 먹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음. 느낌이라서 음. 오랜만에 봐도 안 어색할 것 같아. 맞어 헤이. 그런데 이제 이제 걱정되는 게또또 또 있죠. 저희 어. 파트너가 가니까 또 이제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응, 또. 너 진짜 좋아할 거지? 바로 잊을 거지? 개어 비즈니스 파트너였어요. <웃음> <웃음> 아, 이럴 거지? <웃음> 자주 말하네. <웃음> 아나 <웃음> 아, 굉장히 서운했어. 아 농담이죠, 그건 다. 퇴근해. 마지막 촬영. 가시죠, 다들. 가자. 가자. 오케이 오늘 회식. 오늘 회식. 그동안 고생했어나 아, 아직도 손안다 데려와라 <웃음>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